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타페 DM 할로겐 헤드라이트를 더프라임 HID 헤드라이트로 합법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해당 차량은 할로겐 차량인데요 한쪽은 라이트가 나갔고 광량 또한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프로젝션 타입 산타페 DM의 경우 할로겐은 물론 순정 HID 역시 많이 어두워 더프라임 HID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작업 시작해볼까요?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AF-LS 가변형 전조동 시스템 HID로 DBL, 즉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지원해 상하는 물론 좌우까지 조사각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라이트입니다 산타페 더프라임 기준 AF-LS 및 AH-LS 옵션 두 가지가 있으며 DBL이 필요 없는 경우 AH-LS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성품은 라이트와 AF-LS ECU. 그리고 리어와 프론트에 부착되는 기울기 센서입니다 뒤쪽과 앞쪽에 센서를 장착합니다 센서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로 감싸고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라이트를 교체하기 위해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헤드라이트를 탈거해 주고요 더프라임용 헤드라이트를 변경시 기존 헐로겐과 커넥터가 맞지 않는데요 순정 커넥터로 깔끔하게 작업 후 골게트 이 튜브로 감싸줍니다 케이블 타이로 꼼꼼하게 고정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AF-LS 라이트를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배선을 엔진 룸에서 실내로 넘겨줍니다 더프라임용 헤드라이트를 장착합니다 모든배선은 납땜과 스트튜브 그리고 허범테이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프론트 범퍼를 장착 후 시동을 걸어 라이트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기를 이용해 파라미터 다운로드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DBL은 물론 AF-LS 라이트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진단기 작업을 실행하면 라이트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0점을 세팅하게 됩니다. 고장 코드 없이 아주 깔끔하네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누런 할로겐 대신 밝고 세련된 더프라임 HID 헤드라이트로 바뀌니 인상이 달라보이는 건 물론 어두운 밤에도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감사합니다.